오늘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. 일본식입니다. 자 재료 소개해드릴게요. 자 연어 스테이크니까 연어 필요하겠죠? 그리고 이 연어하고 다시마가 아주 친하답니다. 이 다시마에 요렇게 요렇게 들면은 요 끈적끈적한 알긴산이 연어하고 또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양파가 필요하고요. 파프리카 빨간색 이 색깔 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 레몬은 소금에다 절인 겁니다 이 연어에 다가 사용하면 비린내도 잡고 레몬의 향도 입히고 약간의 버섯 길이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필수입니다 맛있는 올리브유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종이호일입니다 <목소리> 자 그래서 제가 종이호일을 이쁘게 이렇게 썰어놨어요 썰었다르만면 되는구나 잘라놨어요 양파를 이렇게 썰어놓은 거를 밑에다가 깔아요 연어를 놓는 게 아니라 양파를 이렇게 살짝 깔아가지고 연어를 요거 소금물에다가 제가 20분 동안 재어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약간 간간하게 먹어 나는 조금 더 향이 필요해 그러시면은 굳이 지금 소금을 안 치려고 하는데 뭐 소금 치고 싶으신 분은 치세요 여기다 후추를 살짝 하고요 레몬을 이쁘게 넣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이 레몬과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. 중요하게 맛있는 올리브유를 뿌립니다 아우 이뻐라 색깔도 너무 이쁘네 오, 구 아까워 응. 내가 먹을건데 도 이렇게 많이 뿌려지면 아깝지 이제 연어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이 다시마 우와 우와 이알긴사오 질겨 진짜로 살짝 이렇게 덮는 겁니다 여러가지 야채를 함께 이렇게 버섯을 넣고요 자그 다음에 팔강이를 이렇게 넣고 양파를 한쪽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잘 쌓아야 돼 요렇게 예쁘게 쌉니다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설탕맑을 씹어 지지 말라고 저는 한번 돌려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?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? 보통 냄비들이 얇기 때문에 약간의 물을 넣고 이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20분 동안 찌겠습니다 끝!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김이 올라올 때쯤 되면 약불로 한, 한 5분 정도 면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가지고 20분 정도 하시면 완성됩니다 는 버섯이 있는 쪽을 집어 지는구나 음, 음. 연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아, 연어를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. 있어 보이는 아, 있는 게 뭐가 중요해. 맛있으면 되지.